you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벨로이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둘러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저희는 대표님을 필도로소수정예로 직원이 7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있고요 서로 수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스평적으로 자유롭게 운견을낼수 있는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회사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직원들끼리 서로 합심해서 제가 동료로서 일하고 있는 회사여서 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잠깐 느꼈는데도 분위기 되게 좋다 알고 <웃음> 느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밸로이에서 네. 어떤 것을 담당하고 계신 어느 분이신가요? 국내 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대성 과장입니다. 어떤 회사죠? 디솔프린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특히 라벨 라벨 쪽을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업체고요. 어, 라벨로 따지면 크게 인쇄, 커튼 부분 이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전부 주력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백로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죠? 밸로이 뜻은 밸류, 얼로이, 가치를 학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터가 멋지게 일하자, 편하게 응. 일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언제부터 응.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건가요? 그래서 2004년 설립해서 지금 2022년 약 20년 가까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를 떠나서 해외 30여 개국 활동하고 있는 회사고요. 30여 개국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웃음> 향후 5년간은 이제 뭐 50개, 뭐 80개 물려갈 생각이 있고요. 더 궁금해지는데 이배우에는 어떤 제품을 주로만드나요 라벨 프린터와 라벨 커팅기를 주력 상품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 라벨이라고 하시면 뭐 생소하지 않는 단어이실 텐데 저희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드리면 디스프레스라는 장비는 인쇄를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인쇄기 커튼 같은 경우에는 듀오블레이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냥 개의 장비가 있고 듀오블레이드 WS2, WS1, 듀오블레이드 SX, 듀오블레이드 f 시리즈가 있고요. 각 고객별로 필요한 장비를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름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듀오 블레이드라고 하면 칼날이 두 개다. 그래서 듀오 블레이드라고 명칭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장비인데요. 국내에는 아날로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아날로그 장비는 칼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공을 따서 라벨을 만드는 장비인데 그거를 바로바로 모양에 맞게 모양에 맞게 데이터를 전지면 듀오 블레이드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이 모양대로 자수있게 사람 손을 덜 타는. 장비로 저희가 만든 개발 장비고요 WS1 하이스테이션나 칼날이 되어서 빠른 속도로 작업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커팅을 할수 있게끔 만든 장비고요 그것도 이제 국내 고객분들께서좀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음. 있으셔서 WS2라는 장비를 개발해서 스테이션은 두개 만들고 칼날은 총 여덟 개 속도는 2배 이상 빠르게끔 고객의 의즈를 부합시킨 장비를 또 만들었고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렇습니다. 탄생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바로 이 뒤에 있는 제품이 방금 말씀하신 제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사에 갖고 있는 여이 WS 원타입인데 2타입은 국내에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가 있고 네 많은 곳들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비가 듀오 블레이드 WS1이라는 장비입니다. 인쇄을 보시면 고객들에서 나갈 수 있는 라벨들이 있고요. 롤로 인쇄가 돼서 끓김이나 지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라미메이팅 부분이 필요합니다. 타서 들어와서 듀오 블레이드 이한 스테이션에 팔이 총 4개가 달려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커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비고요. 넘어가면서 파지제거 고객들이 필요하지 않는 니다 저는 제거를 미리 하고 그 나무 문에서 최종 완성품인 라벨이 쪼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와! 일반적인 필터가 개념이 아니네요. <웃음>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나요? 이 장비는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사기에는 어려운 장비고, 산업용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 많은 인쇄업체들, 흔히 들어보셨던 허무미드피아나 프린팅이나 라벨을 맡길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장비고요 국내는 프린팅 업체를 포함해서 약 2만개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특히 라벨이나 프린팅, 이런 쪽 업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웃음> 국내 인쇄 업체들, 그리고 해외에도 인쇄 업체들 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는 거군요. 여기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성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2 0 0 9년에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었고 2018년도 하이서울 브드 기업 중에 해외 수출 부분 우수기업으로 금을받은 업체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에연평균 매출이 20% 이상 매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로 판매이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던 대형 프린터 부동용 립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세계 10대 립소프트웨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1 0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벨로이가 성장하게 된 원동력, 힘은 무엇일까요?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의 매출내 영업이익을 거의 50% 이상을 개발을 하는 데속고있고요 <웃음>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자금력을세이브에놓지 않고 기술 개발 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전을 이룩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오리지널 자체 기술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벨로이가 아,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포부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프린팅라면 벨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해외에서 판매 활동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 지금처럼 쭉 활동했던 것처럼 50개국, 0 개국에서 글로벌적으로 저희 회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회사로 자기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포부고요 영업부시라서 인물을 막중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벨로이 화이팅! 화이, 네. 안녕,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